야, 빨리 내려. 어떻게든 손오공을 구해야 돼. 이봐, 그렇게 강한 척, 남자의 척, 리더십 있는 척 한다고 해서, 부르마가 너한테 가는 게아니어 그냥 주둥이 묵려가는 게더 나을 거야. 씨발, 말하는 거 존나 재수없어지네요. 얘들아, 빨리 가서 구하고 와. 야, 너 설마 빠지겠다는 건 아니겠지? 아이고, 배야, 맹장염 구급차 불러, 이 새끼들아. 상사상사, 맹장염 걸린 돼지는 처음 듣네, 어? 도사상에 초올리기 전에 도망갈 생각이나 하지도 마. 쓸데없이 내들이 보고 찾아갔어. 응, 어렴. 아무 도망가려고 하면 돼지 통구이 해먹어버린다 지금 존나 배고프다는 걸 잊지마 이 미친 돼지새끼야 씨바 분위기 존나 상막하네 다들 개씹 같은 소리는 그만하고 오공을 어떻게 구할지 그거만 집중하자 알겠냐 이개 머저리 새끼들아 근데 굳이 욕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 마음은 쿠쿠다스란 말이에요 쿠쿠다스로 대가똥찍어버리 대신 아가를 싸물어라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바베큐가 땡기는 거지 무촌도사 당신은 악마에요 <웃음> 어? 저기 소두공이에요 좋다다 집새끼야아 그럼 봐봐 속옷는 건가? 저 새끼가 내 들이 묵은 다 데려오겠다 지친 새끼 비행기부터 숨겨야지 이 병신들아 비행기가 아니라 사론부터 숨겨야지 이 개둥대가 새끼야 숨어있다가 저 새끼 돼지 있는 거 확인하자 야저 새끼 혼잔데? 존나 도망쳐 나왔나 보다 역시 원숭이 새끼였어 또 고장이야? 드래곤 내에다 존나 쓰레기네 본인의 병신이라도 쓰레기만 냥이야 존대 넌 싸움 백은다할수 있어 저 쌍룡새끼들이 말 함부로 하네? 걱정했잖아 이 개새끼야 그게 애초에 퐁 잡고 쳐들어가지 말 것이지 부르마는 아쉬운 아가씨야 생긴 건참 귀여운데 주둥이가 걸레라는 현실이 본인이 음, 형쟤 많이 하는 거 알고 계시죠? 무총조사 당신이 원흉이야 말 다했냐? 자신 없으면 쳐들어가지 그... 말지 왜 지랄달다가 이제 나타나 걱정되게 그래 겁쟁이는 쟤가 아냐 우리끼리 쪽 벌릴 게 뭐가 있어 우리 모두 너보다 도 좆밥인데 뭐가 걱정이야 아냐 그리링 그래서 더욱 우리 앞에서 강한 척 하고 싶었던 거겠지. 손오공이란 이름에 먹칠을 했으니까. 충분히 이해가 가. 니 대골빵에서 나오는 대로 아감을 벌리지 말고 말을 쳐먹기 전에 필터링을 거쳐봐, 야무친. 니들은 내 손바닥 떼보다 못한 것들이야. 겁쟁이들은 세상 모두가 지들처럼 겁쟁이 새끼인 줄로 착각하고 사는 법이거든. 아! 아! 이새끼 내드리 본건 군 쳐들어가더니 싸가지가 바가지가 돼버렸어 한편으로 말하는게 스인같다야 크리딩 넌 그나마 가능성이 보이는구나 그래서 네가 주의 되려고 한거야 그리고 이 돌대가리들아 니들은 드래곤볼 2 0 0 0년식 무수정판 9편도 안맞냐야푸아 가서 진짜 내드리본군이 작살났는지 보고와 씹새끼 지가 할 것이지 네드리본군 완전 저 작... 이벌 어떻게 한 거지? 그래서 항상 예습을 하라는 거야 드래곤볼 교과서랑 네가 어떻게 처리했는지랑 뭔 상관이야 이 사기꾼 새끼야 스쿼드 미사일 한방 싸지는 거지 니들은 그렇게 대가리가 안 돌아가냐?